아, 감자족 본부라는 곳입니다 강릉에 장칼옹심이랑 감자전을 먹을 거예요 옆에 야장이 또 있어가지고 야외에서 또 먹을 수 있어요 아 여러분 여기는 제가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랑 저 고모님하고 각시랑 해갖고 같이 한번 와봤었는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칼칼하고 진짜 맛있거든요. 어. 여기는 혹시나 오셔가지고 한잔하시고 해장할 때 찾으시면은 아 가격 좋죠. 맞아요. 네. 연속 이틀 연속 그, 두번 왔어요 진짜. 어. 자 우리 각시는 칼국수. 아 저는 옹심이 아, 칼 옹심이 옹시미. 칼국수하고 옹심이가 섞여 있는 건데요. 야 진짜 이거 해장으로도 좋고 죽입니다 진짜. 아, 아 감자전은 아유 두 개, 네, 각각 네. 하나씩, 네. 네. 네. 아, 이거 진짜 간장만 이렇게 살짝 찍어갖고, 자, 쫀쫀하면서. 저뭐 인스타용으로 찍으면 나한테몇개좀보내줘아 그래? 네. 그냥 먹는 먹찍거찍었 아. 데아저 아, 진짜 믿지실지 모르겠는데 저 감자가 고기보다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 조회수가 많이 나올만한 영상은 아닐거예요 근데 기회 되시면꼭 강릉에서 술 한잔 하실 일 있으면 여기 회장은 이쪽에 와서 하시는거 진짜 제가 좀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아... 우리 이거 먹고 네. 다음 저녁에 먹고 다음날 아침에 먹으러 왔잖아 그렇지? <웃음> 먹고 맛있어가지고 다음날 또 먹으러 왔었어요 네. 와... 진해요, 국물이 진하고 살짝 번축하면서 이제 칼칼합니다 아... 그리고 옹심이 아 아, 쫀득쫀득, 진짜 맛있어요. <웃음>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칼칼하고 얼큰한 탕이나 국물로 해가지고 해장하시는 분들은 절임 있고 아, 해장하러 이쪽으로 오고 싶죠. 진짜. 음. 근데 꼭 해장 아니어도 맛있어. 아, 뭐꼭 그 해장 아니더라도 진짜 식사로도 진짜 대, 음. 대박입니다. 여기 지금 또날 좋아져가지고 저 이제 반팔 입은 거 보이시죠? 라면에서 솔바 입고 하니까 여기서 어, 술 한잔 하시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. a l right. 아... 칼옹시미는요 옹심이하고 칼국수 같이 들어갔어요. 아, 강원도 장이 맛있어요. 보면 고추장이랑. 그, 가운데는 또 메밀, 메밀전병. 어. 나웬만 김치 만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? 아, 이거 소주 한 주로 먹어도 기가, 기가 막겠다. 어, 진짜 얼마나? 웬만한... 해물칼국수나 해물쇠비 같은 거 보다 훨씬 난 이게 괜찮은 거같요 물론 뭐 해물이 들어가고 한 거랑 뭐 비교 대상 자체는 이제 아니긴 하는데요 오우 어. 어, 바람, 오 어, 먼지 <웃음> 또 이런 맛에 먹는 거지 또 야외에서 먹으면 아니 그저 감자일 뿐인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맛을 내는 거지 어? 아, 신기한 게, 그냥 인상태에서 찌거나 삶으면, 좀 퍼슬퍼슬하니 감자가. 가루를 내가 이렇게 또 전을 만들면 되게, 쫀쫀하면서, 아, 재밌네. <웃음> 아, 아, 맛있다. <웃음> 잘 먹었습니다. 아, 여러분, 강릉 오시면 진짜, 저 그, 칼국수나, 아니면 좀 장, 좀옹심이 같은 거 땡기시면,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, 진짜. 여긴 제가 인터넷 찾거나 그런 게 아니라, 저희 자기 어린이랑 같이 와서 먹어보고 정말 맛이 좋아가지고, 이건 꼭 영상에 남기고 싶다 해가지고, 그래서 남기는 거거든요, 여러분들. 아, 저 있고 한번 진짜 드셔보실만 하다고 추천합니다. 아. 아, 사랑하는 사람들, 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바이바이.